제 머리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가야 할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프로 머리가 상품되요 3번이랑 6번, 자, 3분 더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. 장갑을 끼고 하랬는데 제가 장갑을 안 끼고 해봤습니다.